안녕하세요.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. 오늘 시장이 그 나락으로 갔지만 이 라이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이 라이콤은 자율주행 관련주고 이 자율주행 관련주는 이제 많은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그리고 오늘 이 흐름이 좋았던 종목 7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라이콤은 이제 라이다 관련주죠. 그리고 이 라이다는 이 센서를 통해서 펄스 광파를 주변으로 방출을 합니다. 그래서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이 시간과 이동 거리를 계산하게 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3D 뷰와 지본, 지변 지도를 이제 차량에 제공하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와 전망을 보시면 2030년도까지 1300조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장은 레벨 3 이상 신차가 앞으로 30년도까지 약 50%의 차량이 자율주행으로 운행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. 이 레벨 3는 제한 자율주행, 레벨 4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죠. 어 그리고 글로벌 자율 자율주행차 시장 전망을 보시면 2040년도에는 3,370만 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 2035년까지 1조 1,200억 달러 연평균 41% 성장 할것로 전망이 되고 있고 국내 시장도 26조 규모로 연평균 40%가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. 어,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차 이 관련주 현재가하고 시가총액을 살펴보시면 라이콤 상한가를 갔습니다. 시가총액이 이제 500억대에서 700억대 수준까지 이 올라왔죠. 그래서 이그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이제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재료가 다른 종목이 이 상한가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 가볍습니다. 가벼운 놈이 뛸 때는 이렇게 잘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22년 기준으로 퍼는 19배 수준이고 PBR 4배 수준에 있습니다. 그리고 캠트론이 세코닉이 이제 5% 이상 급등을 했고 이 세코닉이나 이 DA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적자를 본이 기업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세코닉이가 약 이제 9,400억 대 얘가 7,000억 아 이 745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, 이세코닉기는 이제 940억대에서 1000억이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1796원을 작년에 벌면서 퍼는 6배 수준,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에서는 가장 낮습니다. 그리고 틴크웨어이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2700억, 1500억대 수준에 있는 기업이 오늘 이제 2% 정도 상승을 했고,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이 만원선을 깼다가 다시 이제 만원선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고, 그래서 이 만원선에서 이제 더어 지지를 받으면서 갈수 있을지를 한번 어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관련주로는 먼저 라이콤, 테슬라의 파트너사입니다. 그리고 자율주행 라이다 기업으로부터 이 핵심 부품이죠. 이 펄스 레이저 테스트용 초도 물량을, 물량 수제에 성공했다는 이 소식으로 오늘 바닥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캠트로닉스 얘는 이제 이 최근에 PC 노트북이 이제 OLED 채택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각 이 OLED 시각 부분에서 현재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.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무선 충전, 자율 주행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 캠트로닉스입니다. 최근에 이제 OLED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. 어, 조정 중에 있었던 이 캠트로닉 세코리기는 가상현실 관련 주고 이 자주, 자율주행 차동차의 카메라 렌즈가 이제 광학렌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광학렌즈 매출액 1위 기업입니다 얘는 이제 201선에 달때마다 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 2천 어, 얘는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, 이 LCD OLED 검사 장비 제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, 자율주행 디스플레이, 앞으로 이 자율주행화 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이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프로이천이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DA 테크놀로지, 구매 유일의 노칭 설비,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카오티와 공유 미, 모빌리티를 운영 중이고, SK텔레콤도 죽수와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협약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이 4월 2 0일한번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이 20일선까지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었던 이 DA 유니캐스트 얘는 그 메모리 유통사입니다. 반도체하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의 유통사고 하 지주사고. 자회사로는 드림텍 그리고 나무가 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회사 중에 이제 ai 매틱스가 있죠. 얘가 독자 개발한 카메라 센서가 있습니다. 얘가 이제 ai 영상 관제 플랫폼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을 개발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가 ai 매틱스입니다. 지금 뭐 7,300원대에서 한번 지금 12,000원대까지를 쉬지 않고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 12,000원대에서 이 크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던 이 유니캐스트. 틴크웨어 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제품을 출시했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부분 국내 1위 기업입니다. 이 11,700원대 요 저점 부분에서 어, 달 때마다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 이 팅크웨어. 어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어, 먼저, 이, 그, 자율주행 관련 업종 중에 시가총액이 낮으면서 이게 재료를 받는 종목이 이 상한가를 가면서 가장 이제 주도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키타 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어, 이 라이다, 라이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되냐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